e h e e e h e e e e l e l e e e e e e e e 여기 사람 많이 메꾸려. 많이 메서 웬 양반이요? 조그마 한이간 도막을 낸줄 아오. 어디 사는 양반이요? 요모냥은 하늘에 살겠서 땅에 사오. 땅에 사는 줄은 알지만은 고향이 어디냐만. 고향은 서양이요 사는 번양 말이요 광주 사오. 저은것 사는구려. 언짠진난소이다 광주가 몇니한니요 한일 아니. 이수를 모르니깐 되는대로 한 말이오 며칠에 왔어 사지가 섬은 보양을 해서 날짜를 얻갔지만 세면이 동그레 말똥새끼 보르르 떼그르굴러왔어잘 굴러갔소 뭐 굴러왔겠소 휴시라오 내시라오 이대기냐 말이오 고래비대교 성씨가 누구냐 말이오 주에다 폈소이다 허서방이 높이 무더니 까오 양친씨야요 양친씨야요 어르신네 춘추는 얼마나 됐어? 우리 어르신네 금년 갈범이간 일급이요 자치는 일곱 살쭉쪼갰소이다세살 반이로구려 세임지는군평야들님이로군너영은몇 살이요? 나는 금년에 여든 일급이요 아 그럼 부모가 아니라 손자버디 되는구려 긴기내를 긴긴 곱게 보내고 어서 운신놈을 만난 이길이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보동 자식이 나이 많이 먹은 데가 어디 있겠소? 그렇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백0고일 1년에 첫결혼거 그 그래 우수가 보라 우수가 너형니 자손이요? 염라대왕 자손이요 화가 어디요? 왜 김치당 그려? 저 남댄박 사계요 저 청파라구려 무더니 까오 너형 무슨 차행이요? 차행을 모르니 얘기하면 풍류작객으로 강산 유람차행이요 멋이더라구 사람 무더니 알아보 조선이 13도로 돼. 강원도 금광산이 조선의 명산뿐 아니라 만국의 공원이 할 수가 있고, 경기도 개성의 백연폭포가 명승지지요. 평한도 경북엔 북장산이 둘러 있고, 그렇지. 황해도는 해주가 추광남이야. 응. 해그러데 폐양계명은 금수광산이 흔들었으니 거기를 쓱 가려면 남단 밖을 쓰 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오른손뱀자고는묘산자형국으로 고분양지지 붙이진 되겠대 문을 열고 쓱 들어가니까. 오른손 뱀자우로 비둘기 장 같은 눈이 죽이는데 남녀노유 학생 재군이 밑강 대서서 뛰. 이줄 대서서. 오라 줄 대서서 근데그근육으로흔쟁이다홍쟁이파랑쟁이가 들락날락 군주 다산데 그거 못하는데요. 그 표파는데라. 오라 표파는데야 저도 까닭이 많어 상등은 희구 이등은 푸르구 삼등은 북대지래 우리가 비체최이지만 내가 못하겠어 상등 탈대지. 그런 걸 짐작하는 걸 보면 장차 내 아들 될리며. 돌을 사가지고 뒷문을 쓱 나가니까 학생 양봉지 분이가 집를 들고 샀어. 그래. 나는 이를 빼려고 한줄 아래를 딱버고봤더니 기쁘거든, 이리. 돌을 응. 주니까 군역을 딱 들어줘. 침침대로 응. 우르르 내려갔네, 이리. 그래. 멀리서 이미 곁터 님이. 치... 그러더니 우뚝 들었으니, 그건 뭐요? 그 기차야? 오라, 그게 기차야. 안 근데 문화은 짐을 뒤에다 많이 지는데? 응, 정거장 그래. 군에선 짐을 앞에다 많이 젓더기 응. 뭐라고 하니, 벤또 삼펜 사이다 마사문의 신봉. 그건 뭐요? 변도장수라 오라, 그게 변도 장수야? 기차를 떡탄내기래 그래서? 저 아래서 벌공태에금태민 사람이 떡 나오더니 기둥을 들어가 붙들고 뭘 눌러? 응. 아니 그건 뭐요? 그게 초인종 소리야 뭐라 초인종 소리야 어여 입에다 뭘대고호르르 그러고 불군 그래서. 어튼이 알아들었더란 말인가 봐마 응. 뜨이 래어여튼이 응. 매미 모양은 밑으로 숨을 쉬는데 어떻게 쉬는군이 대장관에서 뜨거운새 냉수에 담근 소리가 되기리 응. 쉬이 래 하여튼이 응. 위로 한두 달치 숨을 몰아 쉬 되기리 훅 이래 응. 얼마 일고 떠 가더니 승거 와서 귀찮아서 밑강풍이로 내기래. 줄풍률에. 줄, 풍률해. 줄 풍률해. 입으로 검은 걸만들어내 이래. 얼마 를 가는 줄물라 가더니 전걸 떡 해놓고는 해조, 해줘, 해조, 해줘, 해저가 어디요? 그게 폐이라고 오라, 그게 폐행이야. 음. 떡 출입구로 나가니까 이쪽은 적은 집이요 이쪽은 큰 집인데 음. 적은 집 지킨 사람 보니까 학교 모자에 우쪽으로 놀고 바지 훑쭉고 신발은 찢어걸시는데 뭐라고 하니 이그러더니 그건 뭐예요? 그 일로 라그 일로 거야이혀서큰집 지킨 사람 보니까 학생양복을 했는데 잠보던 꾸미도 많고 문보던 개구니기도 크고 배보던 배꼽이 도 크고 산보던 호랑이가 더큰 집으로 그 사람은 얼굴보다 앵기도 크 그래서 근데 학생양복을 입었는데 뭘 눌러? 아, 아. 그건 뭐요 자동차라고 뭐라고 그 자동차야 이름을 딱 탄내 그리 얼마를 가더니 정글떡그고 문을 열어줘 에. 나와서 좌우 경치를 살펴보니까 부경로 울밀대 삼산말로 청리병 이수진부 능라들 보니까 가히 명성지 일이 명성지제에 거저있을수 있든가 그렇지. 소리를 한마디 했지 됐고는 장성은 낭낭 청유벽상 쥐라 친네 이거 왜이러 내가 간질병이 있어서 그렇소 성은 사람은 제 욕심을 마음대로 놀